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우리 시험에 출제될 것 같지 않으므로 지나치겠습니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 채권신고기간 내에 변제금지 청산인은 채권 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제1항 청산 중에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 청산인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인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와 제94조는 우리 시험에 출제될 것 같지 않으므로 지나치겠습니다. 제95조 해산·청산의 검사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제96조, 제97조는 우리 시험에 출제될 것 같지 않으므로 지나치겠습니다.